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썸타는 사이든 연인 사이든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좀처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상대로부터 듣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진실되게 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이 더더욱 좋아지게 되기도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상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지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썸을 타면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확히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지게 되죠 그럼 상대방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 말은 어떤 걸까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까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나는 만족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울진 모르겠지만 나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내가 네 남자친구가 되면 안 될까? 나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런 말들이 어쩌면 내가 바라는 말들일 수도 있죠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내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에 기쁠 거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면서 둘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연인이 되고 나서 요둘 사이가 좋을 때는 요 서로가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을 참 잘해요. 가끔은 누가 들으면 닭살 돋는 그런 트들도 서슴없이 하거든요. 근데 충돌이 생기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 요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기분이 서로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러 안 한다고요. 그리고 감정이 조금 더 격해져서 이별이 코앞에 닥쳤을 때는요. 더더욱 그런 말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요. 내 상대방이 이런 내 마음을 좀 풀어주고 달래주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미안해. 사실 은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욕심 부렸나 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나좀 용서해 줄래?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없이 못살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서 그랬나 봐. 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너 변함없이 사랑해. 이런 말들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다면 요 분명 나는 화가 가라앉을 거예요.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내 상대방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믿게 될 거고요. 혹시 앞서 말한 썸탈 때나 연인 사이에 싸우고 나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믿게 되는지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사랑한다는 말이나 좋아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 말이 안 들어간다면 나는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런 말들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확신을 갖거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듣는 말들에는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말들의 공통점은요. 어쩌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마치 밝아벗은 것처럼 모든 걸 나한테 부끄럼 없이 먼저 오픈할 때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도요. 혹시 내가 거절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또 자기가 민망한 상황에 연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한테 과감히 던질 때 우리는 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혹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계산해본 뒤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무작정 자기가 먼저 자기 패를 다 보여줄 때 우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요내 상대방에게 감동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가끔은 또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서운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가끔은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나는 요내 발가벗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패를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두렵잖아요 상처받을까봐 내가 먼저 다 보여줬는데 혹시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안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내 상대방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상대방은요? 나는 왜내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내 상대방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요. 그런 확신을 받고 싶은데 정작 나는 내 상대방에게 그렇게 못해 주고 있죠. 나는 상대방에게 발가벗고 내 패를 모두 다 보여줄 생각은 없으면서 상대방은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중인데요. 내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나한테 해왔다면요.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내 상대방이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보고 고마워지도 못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투덜거리거든요. 좀더 많은 패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기왕 밝아 벗었으니까 이젠 좀 춤도 쳐줬으면 좋겠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느끼고 계셨을 수도 있죠 어떤 말이 나를 감동시키는지 내가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지요 그런데 상대방도요 가끔은 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라 그런 확신이 담긴 말을 듣고 싶어하거나 기대할 수 있겠죠 만약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요 일단 내 상대에게 나는 충분히 그런 확신을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정말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인정된다면요 최소한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했던 마음들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을 때는 요 누구라도 쉽게 말해요 근데 나부터 요 둘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잘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잘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강요하고요 상대방이 그걸 안 해오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쉽게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러면 어쩌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창피한 상황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요. 어찌 됐건 나는요. 먼저 그 말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용기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 상대방은요. 그걸 무릅쓰고 나한테 말할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쩌면 나와 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나 깊이의 차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무지해서요. 그 사람에게 나는 진심이었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식었다고 원망도 할수 있는 거였겠죠. 진심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은요. 어쩌면 단어나 문장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 두려운 순간에 내가 다치는 것보다 내 상대방이 그 말을 필요로 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해줄 수 있는 용기의 타이밍의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